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를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로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루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12장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이 실수를 반복하는 장일까요? 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장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이 이삭이 누구 것이냐 누구냐 그리고 과연 이 이삭은 누구 것이냐라는 것을 배운 장이 창세기 20장입니다 22장은 이 창세기 20장 없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되는 실수로 성경이 왜 똑같은 장을 또 이렇게 다시 반복하여 기록했을까라고 보면서 아브라함을 좀 낮추어 볼수 있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내려칠 수 있게끔 만드신 장이 바로 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지역에서 언약의 장소죠.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머뭅니다. 거기서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있다가 소돔과 고무라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와서 봤잖아요. 소돔이 온기가 막 이렇게 연기가 나드는 것처럼 소돔의그 유황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브라함이 직접 와서 보고 그다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소돔의 모습을 그 참상을 다 아브라함이 눈으로 목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돌아가서 어 이게 그먼 그 시간이 아니에요 어 거의 예, 그 가까운 그 1년 어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헤브론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네게부라는 말은 남방 또는 남쪽 지역을 뜻해요. 그래서 이 네게부 광야라는 것은 부엘세바 광야를 에, 그, 그 지역을 말하는데 결국 그 이게 남쪽 지역, 남방으로 옮겨 갑니다. 가서 어, 점점 가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여기 광야죠. 가데스 광야와 술, 수루 광야입니다. 가데스 광야와 수루 광야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에, 머물러요.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죠. 그랄이라는 뜻은 되새김질이란 뜻이에요. 어, 먹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일단 물이 풍성하고 풍족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입이니까 그랄 역시 참 먹거리도 풍부하고 이렇게 되새김질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풍요의 땅의 장소입니다. 목초지가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아브라이 그 언약의 장소였던 헤브론에서 떠나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요. 음, 어, 해쪽 속의 침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다. 어, 또는 소돔의 그런 그 참혹함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 또 아, 아브라함도 예, 헤브론도 가까운 지역이니까 아, 또 여기에도 불과 유황이 떨어질까 염려하여 떠난 것이다. 예. 또 다른 개혁주의적 해석은 바로 이제 이세 번째 해석인데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헤브론 지역에서 있다가 목축지를 따라서 이제 옮겨졌다라고 봅니다. 그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의도하 심도 분명히 담겨져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요. 예,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냥 개나리 보쯤 지고 있는 그 열댓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을 할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같이 함께했던 몇 명? 예,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그 빼앗겼던 그 조카 롯과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오잖아요 318명이면 장정 318이니까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일들로 그 했던 전쟁 용사가 아닌 다른 일들을 거두었던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최소 2천 명 이상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십년 동안 이천년 이상의 그런 이들이 키웠던 그 장소에서 이제 목축지가 필요하여서 남방 쪽으로 목축지를 따라서 옮겼던 모습으로 봅니다. 이절 보세요. 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음,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부 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아비멜렉은 어, 그 마치 애국 왕의 이름이 바로 바로라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애국 왕의 호칭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랄은 사실 블레셋 지역 블레셋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그랄이라는 곳의 왕으로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네. 블레셋의 왕이죠. 사실은 그랄 도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인 겁니다. 자, 이곳에 아비멜렉이 에, 사라를 데려가요. 음, 그리고, 어, 에, 이 그런 근거는 예, 이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 이렇게 데려가는 에, 모습으로 어, 에, 마, 얘기하는데요. 어, 사라가 어, 이제 얼마나 이뻤으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데려갔을까? 지금 이때 나이가 살아 나이가 몇 살이죠? 90세예요. 90세. 60세 때의 바로한테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누이라고 해서 아내로 아내를 빼앗긴 사건 때 사라가 아무리 이뻤다고 치더라도 90세인데 지금도 이렇게 출중한 미모를 가져서. 어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렇게 후, 후처로 아내로 취하는 모습일까요? 음, 다분히 예,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어, 군세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그런 힘에 대하여 아비멜렉도 어, 견제하는 모습이고 정략적 이득이에요. 예, 아브라함도 어.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남의 지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땅에 거류하면서 거기서 또 목축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과 거의 이견이 일치한 거죠. 정략결혼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침공하지 않는 정략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3절 보세요. 그 밤에라는 말은 바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그 밤을 말합니다 그 밤에 그 바로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 내가 죽으리니 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바로 그 밤에라는 말은 예, 사라의 그 순결을 예, 이렇게 지켜주시는 예, 장면입니다 사라의 순결을 깨끗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 장면이죠 음,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 12장의 예, 사라는 예, 이게 바로한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어, 이게 사라의 몸이 더렵혀질수 있는 겁탈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겁탈당했다고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의 이 시점 이 시점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바로 어, 바로 이때이 해에 예, 바로 이삭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사라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창세기 12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0장의 이 그랄 사건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반복하는 실수를 하는구나 아내를 팔아먹는 그냥 또 하나의 사건이구나 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20장의 이 메시지는요 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라의 몸에서 잉태되어지는 이 씨가 누구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것이냐가 배워지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씨가 누구 것이냐, 누구며 누구 것이냐라는 확신을 배우고 갖게 되는 장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장이고요. 이 장이 없이 22장은 성립되지 않아요. 자, 창세기 20장은 음, 그 전장이 몇 장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그 앞장은 20장 지나면 몇 장이에요? 21장. 우린 정말 이 정도 수준은 돼요. 창세기 20장은 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을 핵심으로 메인 이야기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이삭 이야기예요.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이삭 이야기가 몇 장에서부터 몇 장이라고요 17장부터 21장 이 사이에 오늘 20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장의 관점은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1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하나님께서죠 내가 그에게 그에게라는 것은 사라인 그녀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그녀예요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아브라함의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가 하나님이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그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 거예요 지금 그날에서의 그 나이와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17장 18장 우리 18장, 19장 소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면서 소돔의 멸망을 보고 중보적 기도를 하고 했던 내용이 다 그랄 사건을 포함하고 했던 게 1년이죠. 1년 사이에 17, 18, 19, 20장 어. 그리고 21장까지 들어서는 이 거의 다섯 장이 1년 안에서 무엇을 지금 계속 이 다섯 장의 메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을 내가 어떻게 가져 백세인데. 이삭이라는 존재가 누구며 이삭이 과연 누구 것이냐라는 것을 20장에서 배운다니까요. 이삭을 갖는 문제. 이삭 주. 그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능력이 있으니까 백세가 돼도 내 몸에서 이삭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배우는 장이 아니라 이삭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만나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이 과연 누구냐 누구이며 누구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배우는 장이 창세기 20장입니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누가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어, 돌아오셔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오셔서 벌어지는 일이죠.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호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웃, 웃었죠.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이게 기한이 이를 때가 언제예요 어, 명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로 1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신답니다 그래서 이사악이라는 존재가 있어진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을 보세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년 이맘때 명년 이 시기에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그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라 네이 이삭이라는 음, 이름은 나아서 지어진 게 아니라 벌써 창세기 17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하라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돌아와서 갖게 된다 이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가 흘러가는 것이고 오늘 20장은 바로 이 이삭이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나게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돌아와서 한다. 계속 강조하셨죠. 이게 또 나의 언약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음,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새끼다. 그랬다면, 나은 것이라면,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의 순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 그래서 얻어낸 에, 참 복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귀한 복된 결과물을 하나님이 죽여라,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내 건데? 이 생각을 하셔야죠. 20장의 사건에서 이 이삭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설명들이 계속 설명되어집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이 혼나요 아비멜렉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이라고 한 말을 믿었고 그리고 나는 해를 준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이제 출발 선상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아직은 너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니잖아요. 12장부터 해서 13장, 14장, 15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돔에서의 그런 멸망의 현실을 목도하고 철저하게 목축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것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보고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관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쯤 되면 잘못했으면 책망해야 옳잖아요 망 없어요. 이십 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일이 벌어질 때까지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아 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서 태가 열리는 일이 있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경험이죠. 대체 하나님이 주시겠다 살아의 몸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이삭이 대체 누구길래 또한 누구 것이길래 이거 반드시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고 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이삭이 누구냐 누구 것이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되는 모습이에요. 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에, 만드셨다. 하나님 거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20장에서 배운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3장 23절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되고 가져야 될 믿음은 뭐죠?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 이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야 되죠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실을 20장에서 만나서 갖게 되는 게 뭐냐 아 이삭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왜요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로 보아진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삭 번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희생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땅하게 내놓은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조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뭐죠? 11조는 10개 중에 하나인가요? 사실은 그 전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게 우리가 10 물질에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한다 그럴 때이 어, 10의 1은 나머지 10의 9의 대표죠. 전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전부잖아요. 음.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음. 네. 10의 9은 내 거고 열의 하나인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가 아니라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뭐예요? 10의 1인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라고요. 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합니다. 어, 그거는 믿음일 수가 없어요. 내 것인데. 내 것을 준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나,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또내 인생의 에, 그 배우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왜, 왜, 왜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시는 게 옳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부복합니다 엎드립니다 이게 11조를 하는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이 돈이 네 거냐 내 거냐. 목사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누구 거예요. 이, 이삭의 이 문제를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배우는 거죠. 어, 이거 내가 혼나야 할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시험하는 장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기본이, 기도원이 확신을 갖는 것처럼 아, 이 이삭이 누구이며 누구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세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루시되 그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바로 5절에 보면 나는 오라비라 했으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에요?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 지금 이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이유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지는 이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게 범죄 이게 그렇다면 이, 이 되어지는 지금 출생되어지고 잉태되어지는 이 시인 이삭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내 거다 어?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음,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0장은 음, 모리아산에서 있어질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의 장면, 또 이렇게 실수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아, 이 실수 속에서도 아,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다. 어, 신실하신 거 맞아요. 보호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또 넘어져도 되겠네. 이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끝으로 하여서 21장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할때 내쫓습니다. 16장의 모습과는 달라요. 두말 없이 내쫓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을 약속하여 받습니다. 22장의 이 놀라운 순종의 사건이 이 20장을 통하여서 내가 아 하나님 앞에 얻은 받게 되는 이 이삭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이삭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뚜렷이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이 20장이죠 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가 끝장나는 경험이 네, 바로 20장이에요 어,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우상승배는 자손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는 자손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니까 아, 이 다메색 엘리에셀 이 종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이스마엘 나왔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아니야 음, 사라의 몸에서 나올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올 이삭과 세울 거다.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야, 아브라함은 에,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래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아 자손이면 되겠다. 자손이었죠. 씨였죠. 내 몸에서 날짜였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를 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손이 바로 너의 죄를 해결할 오실 그리스도 아담 이후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자로 오셔야 할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심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이 이삭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지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해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왔던 것이 자손인데 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눈에서 보면 우상이었던 겁니다. 아, 내게 이런 백세가 된내 나이, 나이에 이삭이라는 존재를 준다는 것이 우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있어질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장나야 돼요 반드시 끝장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목사가 목회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상이 끝장나야 됩니다 교회가 아, 빨리 커지고 교회 사람도 많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다 바뀌었기를 바라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절망이 찾아오는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끝장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녀면 자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끝장나서 만나야 할 자리 이삭이 이 물질이 이 건강이 물질과 건강으로 끝나면 우상이에요 아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구나 이 문제 앞에서 내 죄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를 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받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자녀에 대하여 내가 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소망을 품고 달려왔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주면 자녀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명예가 회복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나는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문제였구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 우상을 반드시 박살내시고 여기에 무엇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돈도 명예도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의 믿음의 증거물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순종해서 얻어낸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지는 게 그거예요. 이삭을 통해 이삭을 통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구속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 주셨다라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요 근데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미리 보고 믿게 되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졌던 그 구속의 믿음을 우리 역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믿고 받는 구속의 믿음인 거예요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 난왜 아브라함과 같지를 못할까? 아, 내리치라고 하면 내리치고 번제로 바치라면 바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생각을 하나님께 다 던져주고 가는 그런 인생처럼 왜 되지 못할까? 우리 모두의 고민스러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자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오늘 성경을 열장 읽기로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열장 읽었다. 이 행위가 대체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냐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고민과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성경 읽었네, 기도 못했네, 나는 오늘 순종했네, 못했네.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게 해준그 믿음이 나에게도 그 믿음이 동일한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성도의 아픔이고 고민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믿음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바깥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삭 바쳤다가 아니라 이삭이 누구냐 이삭은 그리스도다 오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쳤,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구속적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요 로마서 4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성도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누가 미, 아브라함이 믿은 바 내용이 뭐예요? 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뭘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죠. 믿음의 조상, 우리 성도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동일하게 교회인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24절 25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요. 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의 같은 믿음의 반열 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 구속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럴 때 아, 아브라함이 순종했대. 아브라함이 이삭 죽였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대라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구속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가진 믿음의 내용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조상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성격과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무을 통해 배웠어요 이삭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죠 우리의 실패,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졌던 이 실패 속에서 이삭이라는이 아브라함의 경험, 실패죠. 어, 바로 아비멜레, 끊임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빼앗기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신실하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So what? 그래서 뭘 아브라함이 대체 갖게 된게 뭐냐 하나님은 내 실수에도 여전하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대로 멈췄나요 22장으로 가고야 말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양한 인생의 삶과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내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셔서 내 안에 이것을 박아 놓으셨냐고 신겨 놓으셨냐고 흔들리지 않게끔 22장의 사건에 맞닥뜨릴 수 있게끔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 오늘 20장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겁니다 가장 그 볼품없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삭이 잉태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삭이 누구냐 누구 것이냐는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1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어, 이, 이 이들의 상,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여기에 와있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권면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포로로 간지 않느냐 너희의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우상을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너희가 이 우상숭배 속에서 참으로 만나야 할 복음 누가 진정 하나님인지 누가 진정 너희의 구속자인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후손이지 그 아브라함이 무엇 다룸을 받았는가 그에게서 나온 이사간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 파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하면 파벨론 포로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현실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너희가 붙잡혀서 이방인들한테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냐는 거예요 왜왜 왜?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삶 속에 처해졌는지 뭘 주신 거예요? 네, 이 나아질 이삭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자리에 구속의 믿음의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자리에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정황을 통하여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절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 깨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문제를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나와지냐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에덴 교회, 에덴 동산 모임 다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요 정말 에덴 같고 동산 같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목적하고 있어줘야 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붙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하십니다 믿붙십니다 그런데 이믿붐을 신실하심을, 상황을 모면케 해주시는 신실로 창세기 20장은 소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책망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권징해야 돼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후한 재산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이방인들한테.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지? 아,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내려시는 거야? 하나님이 대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인 거야라고 이 놀라운 것들을 20장에서 경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 경험, 이 실패죠. 이삭,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번번이 실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함께하세요. 그 신실하심이 무엇을 갖게 해주는 신실이었어요. 구속의 그 믿음을 갖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실패 속에서 끌어 가셨습니다. 동일한 자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고 결국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신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또이 현실의 실패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우왕좌왕 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 내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속에서 어 결국은 저 자신에게 주실 구속의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같이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름으로 권합니다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를, 어 덮어만 주시는 신실하심이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부르시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 내 몸이 죽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고 없는 나를 잊게 부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안에 십자가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같은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속의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루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다루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역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해경만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온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인 줄로 압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 속에 우리를 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과 반복되어지는 실수처럼 보이는 삶의 정황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참으로 붙들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노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없는 믿음 붙잡고 살았던 것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며 저의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이삭의 문제를 통하여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제후로 나의 실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예수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 회개하는 우리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구속의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